안녕하세요. 소피아입니다. 저는 오늘 <웃음> 염색을 하고 붙임머리를 다시 할 거예요. 제가 원래 예전에 어떤 미용실에서 탈색하고 머리가 너무 상해가지고 다 끊겨서 붙임머리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? 근데 지금 그거 한지 엄청 오래 지나서 뿌리도 엄청 이렇게 많이 자랐고 그래서 갑자기 어제밤에 떼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혼자 집에서 막 싹둑싹둑 뗐어요. 근데 또 뿌리 탈색을 하면은 이 밑에 있는 머리들이 또 끊길 것 같아서 진짜 더 이상의 뿌리 염색을 하고 싶지 않아서 살짝 톤 다운을 하고 그리고 얘한테도 염색을 해서 어 컨트롤 V 가가지고 이거를 좀 다시 붙여보려고 합니다. 원래 그냥 아 이제 붙인 머리도 지겨워하고 나 그냥 내 머리로 살래!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꼴을 보니까 이 밑에 다 끊긴 게 어쩔 수가 없어서 저 원래 머리수 진짜 많은데 이게 무슨 다쥐 파먹은 것처럼 돼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염색을 할 겁니다 염색약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루레알 마지렛 이 위에는 시큼한데 이 위에 따로 탈색을 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원래 막 발레아주처럼 해볼까? 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어쨌든 그것도 탈색이니까 머리가 다 끊길 것 같아서 그래서 살짝 블루끼가 도는 어두운 색으로 염색을 해보겠습니다. 이게 숫자가 1에 가까워질수록 블랙에 가까운 색이라서 나중에 또 톤업을 하기가 힘들어진는데요 제가 제 성질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탈색을 하고 싶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애매까리한, 예, 애매까리한 숫자의 색깔들로 이제 염색을 하려고 합니다. 시작! 이제 약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쿨커버 9.12라고, 마지패션 6.1. 이렇게 반반 섞고, 이거는 약간 살짝 어두운 블루거든요? 반만 섞고, 이거는. 파란 반사광 넣어주는 인데 얘도 반만 섞을거예요 1대1대 0 5 0 5 근데 색깔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오, 오잘 짜는데? 그 정도면 잘 섞인 것 같죠? 다른 쪽은 화장실에 가서 섞어 주겠습니다 일단 머리는 이렇게 나눠 놓고 지금 이 카메라를 세팅하느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바를게요 헉, 지금 너무 오랜만이야 응. 어. 그 그냥 목덜미랑 이런데 로션도 바르고 했었어야 됐는데 깜빡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 머리털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약 섞은 게 많이 남을 것 같아서 남는 걸로는 제 붙임머리에 붙여보려고요 몰라 처발처발 어차피 남아있는 머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미용실을 가실 때잘 잘 골라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막 신사동, 청담동 청 이런 데에 있다고 무조건 다 좋은 <웃음> 샵이 아니라는 좀 차라리 본인이 원하는 게 확고하면 은 그냥 동네에서 좀 경력이 오래된 잘 하시는 분한테 가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다 발랐다! 근데 지금 온, 온갖... <웃음> 미쳤나봐 친 엄청 많이 묻히고 발랐네 일단 얘네를 좀 닦아, 닦아보고 닦아 그러면 그동안 이 머리털들을 좀 약을 발라볼게요 머리까지 감고 왔고요 어떻게 염색이 됐냐면 약간 짙은 블루끼가 강한 그레이로 됐고 뿌리랑 경계가 엄청 심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당분간은 뿌리 염색도 최대한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로 머리를 쭉 길러보려고요. 내 머리가 원상 복구될 때까지 좀 어느 정도 길러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붙임머리도 다 염색을 했어 이제 얘네 말리고 내 머리도 말리고 붙임머리 하고 올겁니다 아마 말리면 조금 더 밝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머리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물이 최대한 안 빠졌으면 좋겠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원래 제가 이거 엄청 추천해드렸잖아요 그러고 거저스 요즘에는 얘를 엄청 좋아해요 얘네 필립킹슬리 제품인데 이것도 이번에 룩판타스틱에서 보내주신 제품인데 너무 비싼 거예요. 그래서 하...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했는데 비싼만큼 진짜 효과가 좋더라고요. 이런 거 이런 거를 썼기에 지금 머리가... 그나마 이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끝에 쪽은 진짜 거의 없거든요 머리가 어찌나 많이 끊겼는지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많이 끊긴 부분 위주로 좀더 발라주는 편이에요 원래 얘는 그 머리 염색하기 한 2주 전후로는 쓰지 말라고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염색 유지하는 것보다 어쨌든 제 머리카락 유지하는 게더 중요하니까 그냥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진짜 좋아요. 이 스프레이 타입이 진짜 좋아. 얘도 좋기는 한데 이걸 진짜 추천합니다. 얘, 얘 진짜 짱이야. 이거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 엄청 그리고 올라플렉스 올라플렉스도 좋긴 한데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기대가 컸던 건가 올라플렉스도 좋지만 저는 필립킹슬리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일 이렇게 해주고 확실히 탈색을 안해서 그런지 손상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느낌? 염색만 하는 거면은, 손상이 그렇게 심하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살짝 얼룩이 있긴 하네요. 근데 뭐이 정도는, 괜찮아? 음, 마음에 들어요. 그러면은 이제, 얘네도 빠르게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살짝 젖어 있긴 한데, 얼룩이 좀 지긴 했는데 아무튼 머리도 이렇게 다 말렸고 이제 머리 붙이러 가야 돼요 확실히 붙인 거랑 안 붙인 거랑 수시 너무 많이 차이나요 그래도 염색을 했네요. 아 근데 염색 염색은 <웃음> 괜찮더라고요. 지금 응. 약을 좀 근데 대충 발라서 좀 얼룩덜룩하게 되긴 했는데. 아마 근데 잘 발랐어도 이제 손상이 많이 심해가지고 얼룩덜룩할 거예요. 아... 약을 듬뿍듬뿍 잡아놨어도 그렇게 될 거였어서? 저 그리고 네. 제가 너무 역통수가 커서 뒷머리랑 네. 아래쪽 위주로 붙여주실 수 있나요? 아 그럼 옆에는 최소로 네. 들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음. 염색은 언제 한 거예요? 저 오늘 했어요 아침에 오, 오. 어제 풀고. 이제 뿌리 탈색을 더 이상 하면 안될것 같아서 좀 음, 어둡게 맞아요. 염색한 거거든요 음, 뿌리 탈색을 만약 했었으면 은 음, 뭐, 대머리 됐겠죠? 골룸처럼 음, 남은 거 없을 거예요 <웃음> 그래서, 그래서 좀 이제 어둡게 하려고 염색약 주문해 놓고 아 이제 그냥 붙임머리도 음. 떼고 그냥 있어볼까 했는데 어제 이거를 떼봤더니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너무 대머리 같아가지고 밑에만 <웃음> <그냥> 그래서 <웃음> 급하게, 급하게 예약했잖아요, 응. 그래서 와 진짜 맛있다 그치 진짜 붙이는 게 짱인 거 같아 아까 엄청 초라해 보였잖아, 음. 내 머리털. <웃음> <웃음> 동의하고 있어. 대한거돈 있으면 다할수있어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머리짓도 <숙도> 없으면 돈으로 메꾸면 <웃음> <왜> 되고. <웃음> 아, 근데... 근데 저도 이게. 머리가 없어가지 붙인 거라서. <웃음> 아, 붙인 거예요? 붙인 <웃음> 거예 저는, 저는 몰랐어요. 안 붙이신 줄 알았어요. 다 붙인 거예요. 대박이다. <웃음> 티가 안 나네. 저아서 머리 뗐을 때도 <웃음> 막 약간 머리 깎아가지고 이렇게. <웃음> 응, 응. 한 줌도 안 되는 거예요. 응, 응. 머리 다 끊어져가지고. <웃음> 어, 그래서 이게 머리가 젖어 <웃음> 있을수록 더 응, 응. 약간 비에 맞은 응, 응. 생쥐같이 응, 응. <웃음> 이 들은 중 있는데 아진짜요 머리 좀 붙이려고 오, 약간 뭐라도. 뒤에 젖은 생쥐 같다고 아 음. 어, 진짜 그런 느낌이 음. 나더라고요 음. 포글포글 머리 됐다 막상 들어가니까 음. 그렇게 막 얼룩이 너무 심해 보이진 않아요? 이상하거나심 보이진 않아요 오 괜찮은데요? 그렇지. 오 별로 얼룩 안 심해 보이네 <웃음> 오 괜찮은데? 예쁘죠? 이제 그 사진을 찍으러 가야 돼 뭐지? 완성샷